자,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겠죠. 근데 컴퓨터를 직접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에다 운영체제를 깝니다. 윈도우즈, 맥OS, 리눅스 같은 거죠.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. 그리고 이 자바를 이용해서 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요. 어, 우리가 무턱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바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가지 부품들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면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시스템 outprintln을 썼고요 날짜를 알고 싶을 때는 데이트를 사용하고 수학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매스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저러한 기능들을 기본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는 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품을 이용해서 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자, 나이 프로그램을 만들때는 자바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문법을 통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자바가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를 실행되도록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. 자, 이 맥락에서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저 부품들의 조작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애플리케이션, 프로그래밍,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. 자,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된다라는 그 시간이 강조된 표현이고요.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어, 자바가 제공하는 부품들을 응용해서 영어로는 애플리케이션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응용의 방점이 찍혀 있는 표현입니다. 즉 우리가 자바를 응용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, 사용해야 되는 조작장치들 조작방법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줄여서 AP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API가 있고, 그 API는 어떻게 조작하는가를 풍부하게 알고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초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사람에게 사용된다면 어,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해서 조작해야 되는 조작 장치들이 있겠죠 뭐 웹이면 링크일 거고 또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면 버튼일 거고 커맨드 라인 시스템이면 아귀먼트와 같은 것이겠죠 자,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작장치라는 뜻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줄여서 UI라고 부릅니다. 자 동시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부품으로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.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완제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겠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다시 다른 프로그램에게 사용된다면 그 프로그램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,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자바가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즉, API의 사용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